아 오늘 제가 2년만에 신차를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BMW X3를 예, 구매를 했는데 이제 2시간 정도 후면은 예, 저한테 도착을 합니다 어 일단은 패밀리카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차는 K5거든요 그러니까 패밀리카를 보다가 그냥 원래 BMW를 탔었고 그냥 요정도 크기면 되지 않을까 아직 애기도 7개월이니까 뭐 괜찮다 싶어가지고 사실 디자인도 이쁘고 뭐 앞서 말했지만 제가 BMW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을 제가 11월 9일 날 계약을 했고 11월 18일 날 전시장에 도착을 했고 지금 오늘이 23일이거든요. 아리안 노터스 복동에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크게 비교한 차량은 없었고요. 일단 큰 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나마 GV80 을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히 X3보다는 뭐 높은 등급의 차지만 일단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어 원하는 옵션을 넣으니까 3, 7개월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오방인것 같아가지고 를 계약을 했죠. 그리고 중간에 잠깐 생각했던 게 중고로 산타페 같은 거, 좀큰 대형 SUV를 사다가 나중에 그냥 BMW로 다시 넘어가자. X5나 X6나 이런 쪽으로 제대로 넘어갈까 했는데 중고차 사고 다시 팔고 다시 신차 사고 하면은 나가는 돈도 너무 커질 것 같고 해가지고 바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음. 내리는 거찍면 되겠다 어. <웃음> 이거 생화야! 아, 어. 사랑해요, 여보. 오. <웃음> 딱 누르면 돼요. 또 돌리면 돼요. 딱 눌러. 됐다! 네, <웃음> 이리 <에이. 하이파이브. 웃음> <웃음> 어, 일단, 운전석 문적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문 열고 닫고 하는 것들이랑 사이드미러 왼쪽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 안에서 트렁크 할때 버튼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파킹등이라는 건데, 그 외국 같은 데 도로변이 큰 데는 비상깜빡이 키는 개념보단, 갓길에 세워놓으면, 왼쪽 이제 미어램프를켜놓으면 내가 왼쪽 갓길에 서 있다, 오른쪽 갓길에 서 있다, 이런 거는 외국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도로가 좁아서 의미는 없는 거니까, 이거 참고해주고, 이쪽, 이게 깜빡이 버튼인데, 알겠, 알겠지만, 끝까지 내리면 계속 계속 깜빡거리는 거고 아, 살짝만 번 내리면 세번 이거 다섯 번으로 하는 거 코딩해야 돼. 나 <웃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BC버튼이 있고 이 A버튼이 있는데 BC버튼이 여기 보면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뭐 순간 연비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이거 저기 오른쪽 화면 아. 이 오토가 이제 얘가 헤드램프가 레이저 라이트기 아. 때문에 밤에 되면은 얘가 오토, 그러니까 헤드라이트가 활성화가 됐을 때 그때 이걸 누르면 지금은 낮이라서 아. 이거 활성화가 안 되는데, 밤에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이 똑같은 모양이 여기 뜨거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들이 없는 어두운 도로 같은 데 가면, 레이저 라이트가 활성화가 되고, 아. 반대편 차선이나 이런 데차 불빛 같은 거 감지하면, 얘가 알아서 줄이니까, 평상 밤길에는 이거 켜놓는 거 완전 권유. 어. 밤길 한번 켜놓으면 끝. 계속. 응, 계속. 어. 이거는 이제, 오프 누르면, 그 안전장치 오프 하는 거라서 음. 그 스포츠카들 드리프트 할때 아 차차 자세 어. 컴퓨터가 제어하는 거 끄는 어. 거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끌 일이 전혀 없으니까 없다. 그거 해주고 아까 전에 이게 음. 센서고 음. 이게 이제 우리 그 뭐야 스타뱅고 기능 활성화 아안 되게 하는 거 켜놓으면 정차해도 시동이 안 꺼지고 어. 이걸 꺼놓으면 이제 스타뱅고가 음. 활성화가 되는 건데 음. 스타뱅고 같은 경우도 매번 정차했다고 꺼지는 건 아니고 이제 컴퓨터가 얘가 시동을 꺼도 된다고 판단했을 때 음. 그때만 끄는 거니까 특히 안될 때가 겨울철 음. 바깥 에 온도가 추울 때 얘도 활성화 엔진이 아 르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안될 때가 있고 는거 어, 이게 이제 힐 어시스턴트라고 해가지고 어. 이거 누르면 저기 계기판 밑에 내리막길 지금 어 활, 비활성화됨 활성화됨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걸로 해놓고 속력을 예를 들어 뭐 6km든 10km든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내리막길에서 악셀을 떼고 있어도 그냥 그 속력으로 밖에 안 내려가 아, 그러니까 이거 켜놓으면어 그러니까 음, 보통 우리가 내리막에서 그렇네. 발 떼면 어. 가속도가 어, 그대로 붙으니까 그래서 이런 건 그럴 때 어. 편하고 이거 도어 차량 액세스에서 차문 잠궜을 때 사이드미러 안 접힌다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어. 이게 키가 지금 여기에 설정이 돼 있어서 이게 다 지금 체크가 돼 있는 건데 이 키가 예를 들어 배터리가 다 해서 음. 다른 일반 스페어 키로 음. 갖고 오면 이 설정들이 다 풀려 있을 수가 있어서 음. 그러면 차 문을 잠그는데도사이드미러안 접히고 이러면 음. 그거는 차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음. 그냥 설정이 풀려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시 설정해주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음. 음. 이게 그러면은 이거 지금 연결했으니까 차량 시동 걸었을 때 자동으로 음. 카플레이로 그게 만약에 뭐 싫다 그러면 그냥 홈 메뉴 아 누르면 다시 BMW 하면 나오고 다시 애플카 플레이 로 넘어갈 거면 아, 여기 위에 애플카 플레이 누르면 끝 항상 애플카 플레이를 난쓸것 같아 응 음, 그치 음. 시트랑 열선 시트랑 합쳐졌어 버튼이 음. 벌써, 그래 누르면 은 지금 열선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뭐 2단계 아, 이렇게 하고 끈 다음에 파란 색깔 누르면 이제 통풍 시트로 통풍. 바뀌는 거고 음. 그래서 이게 운전석 조수석 두개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알면 되고 음. 오케이. 아까 전에 이거 초록 색깔 어. 이거는 누르면 이게 이제 안전 뭐 이렇게 사양들인데 구성을 보면 정면 충돌 시스템, 측면 충돌, 차선 이탈, 조향 간섭 이런 게 60km 미만일 때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핸들이 네. 진동이 안 오는데 네. 60km 이상일 때 깜빡이를 안 키고 하면 얘가 핸들이 안 넘어가려고 아 그런 거 이제 싫어하는 분들은 아 이거 다 끄면 되는 거예 와이프는 이걸 싫어해. 아, 진짜. 그전 것도 안 했어, 그래서. 하지만 난할 거야. 음. <웃음> 이게 안전하잖아. 맞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음. 다 활성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음. 이제 초록불 음. 되어있는 거니까 그거 알면 되고 아 이제 그거였구나 이게 마음에 들어. 프로에만 들어가는 안전벨트. <웃음>